<laughs> right, n o w 사람이 아무도 없는 캠퍼스 너무 예쁘다 오 어! 역시 무섭다 There's only one m r e t e a t e y a Shower. t h e y r w a s h i themselves. It's the time t e r i n g a u t t minute. <algunas> yeah, I am. What are t h a e y doing? i m close. Up. close, up. close up. 이게 엄마랑 아빠인가 보다. 너무 예쁘다. <웃음> 우박이 내리네. Rain, rain, yes. 영국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많이 많이 바뀌어요. 그래서 엄청 좋았다가 지금은 우박 마른 하늘에 우박이 <웃음>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. The feeding, the feeding. The children in there. Yeah. I haven't got my glasses. Zoom in. Oh, tiny! i t will be tiny, yeah. Like it's under the. Yeah, t h e feet. Oh, there they are, yeah. Yeah. Feeding the children. What's gonna happen? Shit! Oh, it's a very big thing. It's a very big thing. It's a very big thing. 사람이다.